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요즘에 날이 더워지면서 이 복부 쪽에 내장기 기능들이 약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요실금 증상이라든가 또미나 장들이 항상 만성적으로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동작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누워주시고요. 네, 양쪽 무릎을 세워보겠습니다. 발 사이는 골반 넓이로 놓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허리를 낮추시고요. 그러면 엉덩이가 살짝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들이쉬면서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허리는 바닥에 내리고 꼬리뼈가 살짝 위로 올라갈 정도로 내려주시고요.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지금 이 동작을 20회 반복해 주시고요. 네.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골반을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전체 골반, 허리 등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체 쪽, 특히 아랫배가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되자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가시고요.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배를 쓸어 올려주세요. 골반을 지금 처지지 않게 높이 든 상태에서 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고 있죠. 장이 특히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리고 소화 기능이 잘안 좋은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가스가 차 있기도 하고요. 밑으로 장이 반을 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올려주시고요. 머리 쪽은 내려주시고 하체를 올려주시는 자세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방광 이축을 바로 위에 있는 제일 아랫배 쪽에 있죠? 이 면에서부터 이렇게 배를 쓸어 올려주세요. 네, 충분히 많이 쓸어 올려주세요. 네, 지금 이 쓸어 올리는 동작도 가능하시면 시간을 한 3분 정도 충분히 잡아주시고요 내쉬면서 등, 허리, 엉덩이 아래로 내려주시고요다음시 그대로 숨모로겠습니다 네, 들리시면서 골반과 같이 두 팔을 천천히 위로 뻗어주시고요. 양손은 살짝만 주먹을 쥐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골반이 허리보다 이렇게 밑으로 처지지 않게 높이 들어주시고요. 왼쪽 어깨 위로 이렇게 뻗어주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를 위, 왼쪽, 오른쪽 교대로 이렇게 팔과 어깨를 뻗게 되면 이 전체 몸통이 왼쪽을 뻗을 때 왼쪽 면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오른쪽 뻗을 때 오른쪽 면이 길어지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을 교대로 해주시고요. 오른쪽 뻗었다가 왼쪽 뻗었다가 오른쪽 뻗고 왼쪽 뻗고 네, 어깨 쪽에 피로도 풀리게 되고요. 복부 안쪽에 장이 처진 곳들을 지금 계속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서서히 올려주면서 복부 내부의 공간 좌우로 조금씩 더 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등, 허리, 엉덩이 내려오면서 팔도 아래로 내려주세요. 잠시 그대로 숨을 돌으시고요 다시 골반을 들이쉬면서 위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손을 약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 양손으로 허리를 받쳐보세요. 그러면 이 골반쪽, 약간 아래쪽 허리를 받치시는 거예요. 골반과 허리 사이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골반을 갔다 왔다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갔다 왔다 움직여서 복부와 골반 쪽에 많이 눌려있는 압력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허리가 안 좋았던 분들 많이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주시고요. 네, 지금 이 동작도 한 1분 정도는 유지를 해주세요. 네, 손을 내리고 등 허리 엉덩이 아예 내려오겠습니다. 잠시 그대로 숨고 르시고요 네, 이제 골반을 위로 들어올린 동작 아까 했었죠? 거기에서 한 발을 위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발바닥에 중심을 두시고요. 이 골반은 위로 쭉 뻗어서 발끝을 길게 뻗어주세요. 하체가 계속 위를 향해서 더 올라가는 느낌이죠. 네, 내쉬면서 등허리 엉덩이 왼쪽 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잠시 숨 고릅니다. 내리시면서 네, 위로 올라가시고요. 이번에는 오른발을 위로 뻗어보겠습니다. 길게 뻗어 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오른쪽 무릎 굽혀서 아래로 하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들쑥 골반 올라가시고 왼쪽 다리를 위로 길게 뻗어 주세요. 지금 이 자세도 각각 왼쪽 오른쪽 다리를 한 10회씩은 위로 뻗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들숨에 골반 올라가시고요. 오른 다리 위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좌우에 골반이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 덜 올라가면서 처지려고 하는 골반은 약간 더 올려주세요. 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네, 무릎, 굽히고 발바닥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손 옆으로 무릎, 왼쪽으로 갔다가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들이시면서 올라오시고요. 네, 이제 손을 옆으로, 몸을 옆으로 돌리시고 일어나서 앉아 보겠습니다. 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동작 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하실 수 있겠죠? 네, 특히 이 하체 쪽에 골반에서 이 아랫배 쪽 있죠? 네. 이 면으로 많이 장이 처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장의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특히 요즘처럼 이게 더울 때 어때요? 입맛도 없으시고 그냥 찬거 많이 드시고 잘못 움직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장이 많이 약해지면서 그냥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편한 안데 자리 누우시고요. 자주 해보세요. 특히 요실금 있으시고요. 네, 자궁 쪽의 기능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자주 해주세요. 네, 오늘 같이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